와... 큰일났다 뭐 좀... 음... 음... 스텔라. 이게 뭐야 진짜, 이걸 뜯어서 다 먹었네. 스텔라. 아, 진짜. 선은 안 해먹었지? 너선 물었어, 안 물었어? 너 잘못했어, 안 했어? 잘못했어, 안 했어? 네가잘못해놓고왜네가 승질을 네가 해? 응? 너 여기 어떻게 나왔어? 스텔라, 어떻게 나왔어? 잘못된 거 알아볼라? <웃음> 잘못했어요, 안 했어요? 화났어? 잘못했어, 안 했어? 이게 뭐야, 이렇게 하면안 되지. 잘못했어요, 왜? 언제 쳐? 응. 너는 안 지키고 뭐 했니? 안 지키고 뭐 했어?